여기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이야 자 경우에서도 크게 보면 두 개였어 순열조합 확률도 두 개였어 그냥 확률과 조건부확률 그리고 통계도 그냥 두 개인 거야 앞에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통계 부분이랑 추정 부분 추정이 뭔가 뭔가를 추측해서 정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추정치 그러니까 음, 내가 지금까지 뭘 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요만큼이 될 거라고 추정해 이런 표현들 쓰잖아 그럼 뭔가를 조사한다는 거고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한다는 거지. 그러면 조사를 할때 그 어떤 조사의 과정인데 조사를 하는 방법에 의해 두 가지로 나누면 전수조사라는 걸 하고 표본조사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수조사는 하나도 안 가지고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럼 추정할 필요가 있나? 없지. 정확하겠지. 마스크 제대로 써. 표본조사는 음. 일부분의 샘플을 뽑아서 그 부분만 조사한 뒤에 진짜 집단을 음. 한번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추정이지. 음. 그럼 우리가 할 조사는 무슨 조사야? 음. 표본조사야. 자, 전수조사를 해야만 하는 게 있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 음.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뭘까? 그렇지. 인구조사 같은 경우 표본조사하면 안 되잖아. 서울을 표본으로 하면 전국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 뭘까? 예를 들면 형광등의 수명을 전수조사한다고 치자. 그럼 형광등이 만들어지자마자 수명을 체크하고 그럼 뭘 팔아? 그공장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그때그때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한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려면 여기 문제들을 보면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얘기가 있죠.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표본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하는 단위 아니라 모집단 어미 모자 모집단이 되고 그니까 마더 같은 느낌이지 네. 이 모집단에서 얘를 X라고 할 거야 모집단 X 네. 여기서 표본을 꺼내는데 그 꺼내는 걸추출한다 그래 표본을 꺼내는데 추출해 이 추출 방법도 세 가지인 거야 이미 추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네. 오케이? 임미추출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임미추출은 이렇게 보면 돼요 복원추출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 거야 그럼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비복원추출은 뭐야? 꺼내서 보고 안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올 리가? 그럼 보통 임미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원추출을 많이 해요 여기 구분지어 났지만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꺼내는 추출을 하는 게뭘 꺼낸다고 했냐면, 표본, 표본을 꺼내는 건데, 이때 표본에 꺼내는 개수, 몇 개를 꺼내냐는 거잖아. 그러 그러니까 내가 복원 추출로, 그럼 이미 추출로 세 개를 꺼내냐는 건,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집어넣은 내가 본이 숫자 세 개를, 또는 대상 세 개를 써놓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표본인 거야. 그 꺼내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 표본의 뭐?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할 거야. 그럼 봐라. 예를 들면 모집단에 1, 2, 3이라는 세상이 있어. 네. 그러면 표본에크기 2인 걸 꺼낸다면 n이 2인 걸 꺼낸다면 1, 1 꺼낼 수 있죠. 네. 이게 하나의 표본이에요. 1, 2도 꺼낼 수 있고요. 1, 3 꺼낼 수 있고요. 음. 2, 1 꺼낼 수 있고요. 2, 2 꺼낼 수 있고요. 2, 3 꺼낼 수 있고요. 3, 1 3, 2 3, 3 앞에서 꺼내는 게세 가지, 뒤에서 꺼내는 것도 세 가지, 아홉 가지가 딱 맞죠. 그럼 아홉 개의 표본이 있는데, 이 각각의 표본을 읽을 때, 1, 1, 표본 1, 2, 읽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런 각각의 표본들이 그러면 크기만큼의 별량을 갖잖아 크기가 3이면 3개가 있을 거고. 네.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네들도 대표값이 필요해. 그래서 평균을 냈다. 이 표본 자체 각각의 평균들이 1, 2분의 3, 2, 2분의 3, 2, 2분의 5 2 2분의 5 3이지 네. 빨간색은 표본 파란색이 표본의 평균이지 네. 이 평균된 애들만 묶어서 평균된 애들만 묶는 거야 빨간색이 다 치워질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 네. 파란색들의 세상을 묶어서 표본평균의 세상이라고 해요 무엇의 세상? 평균. 어, 표본들의 평균을 각각 다낸 거지 네. 표본평균은 X바야 여기 X바의 세상, 여기는 X의 세상 그럼 모집단 안에 변량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모집단의 평균, X의 평균도 있고 네. 이 X의 분산도 있고 변량 여러 개니까 표준편차도 존재하지 네. 여기도 각각의 얘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얘의 분산도 있을 것이고 얘의 표준편차도 있겠지 네. 읽어보자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고 모분산, 모표준편차야 네.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평균의 표본 평균 네. 표본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이 다른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럼 얘는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네. 얘는 M 맞죠? 네. 얘가 시그마면 얘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따라해 표본평균의 평균은 평균의 평균. 모평균과 같습니다. 모분 네, 표본평균의 분산은 평균. 따라해 표본평균의 분산은, 분산은 모분산을, 분산을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여기 루트 씌우면 얘기죠 루트 n분의 x 시그마입니다. 이건 음. 외워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이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만약에 따른다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얘의 평균은 m이고 여기에 얘의 표준편차가 와야 되지 네. 그러면 얘를 z로 바꿀 때가 있고 얘를 z로 바꿀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얘를 z로 바꿀 때는 얘를 빼고 얘로 나누는 거지 네. 얘를 z로 바꿀 때는 이것 빼고 얘를 나누는 거고 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갑시다 알로, 초, 파, 보 다섯 개 공이 들어있는 두개 중에 비보건 추자력 먼저 꺼내는 거몇 가지? 그 다음 꺼내는 다시 거? 몇 가지? 각 마을의 한달 수도 사용량을 어떤 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 전, 어, 전수조사겠지.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전구의 수명은? 표본. 표본. 통학시간은? 투표율은? 전수조사. 통화, 평균 통화시간은? 자, 전수조사는 해야만 하는 것만 하면 돼. 네. 오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표본조사로 끝낼 수 있어. 그러면 3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좀 애매해, 이게. 네. 표본조사 모집단의 일부분, 즉 표본을 조사하는 거고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라고 했어. 네. 기억은 분명히 표본 맞지. 네. 1학년 학생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다. 네. B학교 표본조사를 하는 게 나을까? 전수조사 하는 게 나을까? B 학교의 고등학생 수가 많니? 음, 저는... 그렇지 많지 않겠지? 어? 네. 그럼 얘는 전수조사가 맞을 것 같아. 음. 그럼 D 나라의 하루 평균 통화 시을 음. 전부 다 음. 조사한다면 그 나라의 하루 평균 통화 양 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표본 조사가 맞을 거지. 음. C 지역의 투표율을 조사한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맞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러니까 의미를 잘 보고서 골르라고 자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트입니다. 갑시다. 2, 4, 2, 4, 6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2장을 복원 추출할 때 평균을 이거라고 하자 얘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장을 복원 추출하니까 2, 2 나올 수 있고 2, 4 나올 수 있고 2, 6 나올 수 있고 4, 2 4, 4 4, 6 나올 수 있고 6, 2, 6, 4 66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아닌 평균의 2, 3, 4, 3, 4, 5, 4, 5, 6이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X 반은 2, 3, 4, 5, 6인데, 네. 9개 중에 2는 하나, 3은 두개 9는 세개두개한개개1 맞지. 네.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해볼게요. x 바의 평균은 9분의 26, 106, 2 6, 12, 16. 9분의 8, 20, 30, 그러니까 얼마? 4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4 18 4 8 50, 36에서 평균의 제곱인 16을 뺄거예요 9분의 50, 50, 2 0 50, 1 0 0 1 5 6 156은 이렇게 되겠죠 -9분의 1 4 4 0 분의 0 0 0분의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루트0 0 0 0 0 0 0 0 0 0봐0 0 0 0 0 0 0 0 0 0 1/3 0 3 0 0 0 0분의0 0분의0 3분의 2 4 6 3분의 12 4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얘예 분산은 a 분의 o n 16 3 m b o n e Sambone, 3분의 b o 이 e s a 분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이거 루트 씌울거니까 3분의 2루트 6이죠? 네 야, 봐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였거든 얘는 얘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여기다 루트 n 분의 c가 맞아 그럼 루트 n 분이니까 루트 e가 1로 갔으니까 약분 하면 음. 3분의 2 루트 3 맞지. 네. 그럼 이 빨간색과는 게 편해 보여요. 파란색이 편해 보여요. 파란색. 음. 음. 그러니까 단원이 음. 이상하지 않니? 모평균 추정인데, 모평균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추정해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단원이 이상하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걸 구하고 음. 만디, 표본으로 이걸 추출한다 5하고 13을 추출한다고? 제발 어. 이건 또 다른 거야 표본으로 5하고 13을 추정했어 추출했어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했지? 얘네들의 네. 평균은? 9 그니까 러 X반은 9네이 녀석의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지? 네 그니까 얘네들도 각각이 평균을 갖고 있으니까 분산, 표준편차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뭐야? 평균을 낸 것들을 모아서 그 평균들의 평균, 편, 표준, 편차, 분산 이걸 구하는 거요. 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세상이고, 음. 각각의 표본 안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다 있어서 네. 얘도 표본, 이 표본이 갖고 있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고 음. 얘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고. 네. 그럼 여기서 이 표본, 이, 이거의 표본, 표준, 편차구 하는 거지. 네.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평균 뺄 거니까 마이너스 4, 4, 16, 16 제곱했고 더하고 나누기 2하면 16이죠. 네. 1 6의 루트 시그인 게 표준편차니까 표준편차 4요. 음. 이것도 뭘 구하래? 이 녀석이. 이걸 꺼냈다는 음. 거야. 음. 이게 지금 표본인 거야. 네.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세요 이거죠. 음.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죠. 네. 모표준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하게 만든 거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6이에요 하는 얘기니까 네.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16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지금 이상해요 단원이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문제를 이제 풀게 될 건데 잘봐 자전거 1회 이용 시간은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여기서 25인 이미 추출을 한 거죠 네. 이미 추출을 해내는 순간 표본의 평균이 생긴다 그랬죠 네. 이 표본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뭐평균과 같고 루트의 5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이때 이미 추출한 것에 조사한 25회의 이용시간의 총합이죠. 네. 그러면 25회니까 나눠버려야 될거 아니야? X바 표본평균이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몇번 들어가니? 5, 125회에 네. 58번 5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Z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Z는 그래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상 종모양의 그래프 0, 마이너스 1요 넓이가 인데 여기 더 해야 되니까 0.5 더 하겠지? 요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있는 것 뿐이야 요 단계가 음, 음. 오케이? 일단 음. 여기까지 정해 여기 되게 애매해 이런 거 보자 얘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X가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를 100, 32의 제곱을 근데 표본의 크기가 n인걸 추출했더니 네. x바가 104 이상일 확률이 얼마? 0.1587 그럼 종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네. 이상이니까 요쪽이 0.1587이어야 되잖아 네. 그럼 얘가 0.3413일 것 같아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는 x바로 만들면 평균은 100이고 얘가 루트 n분의 32의 제곱이겠죠 네. 그러면 얘를 z로 만들려면 z는 104에서 100을 빼고 나누기 이걸 했더니 1이 돼야 되는 거지. 어, 네. 그럼 얘가 4니까 얘가 루트 N분의 32가 4여야 하는 거니 루트 N은 8이니까 N은 어, 64. 64 이렇게 가는 거야. 음. 별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네. 여기서 네. 이제 해야 되는 게잘 봐. 이제 생각해보면 통계편에서 이산학률 변수다? 그럼 표만 되는 거였지. 표만 되고 평균 분산 표준 변차 구하는 거고, 그게 X 앞에 뭐가 급해지거나 더해지면 평균 구할 때 분산 구할 때뭐 다른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항분포 MP, MPQ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건 뭐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그래프가 아랫배 부분의 넓이가 다 1이어야, 넓이가 다 1이어야 한다는 거였고. 네. 기억나? 네. 그리고 나서, 뭐야, 어, 정규분포가 생겼죠. 네. 어, 이항분포 말고 정규분포가 생긴 종모양의 그림이고 종모양의 그림은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는 표준정규분포가 필요했고 그 표준화하는 방법들이 존재했지. 그리고 나서 이 추정으로 넘어와서는 모집단이라는 것과 표본평균이라는 것을 구분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야. 잘 들어. Z의 절대값이 Z의 절대값이 K 이하일 확률을 신뢰도라고 한다. 뭔래도 신뢰도. 신뢰도. 그러니까 얘는 종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럼 뭐, 99%면 0.99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럼 요 K값이 존재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Z는 어떻게 만들었어? X 바에서 모 평균을 빼고, 얘로 나눈 거잖아. 얘 표준 편차로. 걔가 이렇게 되는거지 네. 양변에 얘를 곱하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K 곱하기 루트 엔 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K 곱하기 그렇지. 루트 엔 분의 시그마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얘를 다뺄거예요 마이너스 X바가 생길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X바가 생길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M은 모평균은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엔 분의 시그마 엑스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지금부터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그것이라 하자. 뭐라? 그거. 그것. 그러면 모평균은 엑스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그것. 엑스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k 곱하기 그것. 맞지? 이걸 다 친구간 a, b라고 하며 얘를 얘를 얘를 실내 네. 구간이라고 한다. 그럼 실내 구간 a, b라고 하면 이 a는 뭐야? 엑스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러면 a 플러스 b 나누기는 x바가 나올 것이고요 b 마이너스 a가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여기서 얘 빼주면 남는건 2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2 e 곱하기 k 곱하기 그것 오케이 이것만 따라갑니다 갑시다 자 저거 갖고 올게 샬라 똥고 팡팡 있지? 네. 잘 봐. 잘 봐야 돼. 잘 봐. <웃음>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나 구하는 게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지. 그럼 실내 구간은 M, 이쪽, 저쪽인데 X바가 필요해. 네. X바는 표본 평균이었어. 55. 55. 괜찮아? 네. 여기는 플러스 K. 요게 K지. 네. 2.58 곱하기. 루트 N 시그마 그럼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58을 나누기 2하면 1.29 55 더하기 1.29 55 빼기 1.29 괜찮아요? 그래서 M은 받침 구간으로 할게요. 53.71 콤마 56.29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 이것도 똑같이 이 실내 구간이 이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하여튼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60, 얘 봐봐, 이표 봐봐. 어, 60이 표 평균이잖아. 네. 그럼 이 A가 뭐야? 어, k 곱하기 그건. k가 1.9, 6 루트 n 10, 시그마 0.98. 오케이. 별거 아니 이런 거 그냥 집어 넣을 거야 여기서. 집어 넣을 거야. 해볼 수 있겠니? 그럼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 오케이? 네. B-A를 구하래 아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와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였냐면 2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네. 그러면 95%는 95%, 95 K가 얘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의 실내 구간은2 e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7분의 시그마 B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7분의 21. 오케이? 네. B에서 A 뺄 거니까 어차피 3이니까 6 묶여서 2.58 마이너스 1.96 해도 되죠. 네. 계산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소수가 나온다. 오케이? 진행시켜.